31일에 OBS가 업데이트 됐는데 음. 업데이트 되면서 프로그램별 오디오 트랙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서드파티 없이 o b s 에 자체 기능으로 추가가 됐어요. 우와 우우우우다고 우. 왜다 방송을 많이 해 쓰는 파이. 와 파다 줄 때까지 하는데. 우님 진짜입니까? 계속이. 계속 l l Caswell, Caswell, c a s w e l 버 Caswell, Caswell, Caswell, Caswell, 오늘 꼬리잡기는 기 a s w e l l c a s 기 e l l Caswell, Caswell, c a s w 여기 할리우드 극장 안에 들어가시면은 세팅이 다되어 있습니다. <웃음> 근데 <와우. 웃음> 지금. 연비랑 비소리랑 어리둥절 몰라 <웃음> <웃음> 어리둥절 그게 무엇인데요? 이로 가? 아 이로 가는 건가? 와우 와우 극장스 어 이건가? 잠깐만 능력 아! 꼬리색! 그러면 요거는 그냥 빼가야되겠네? 어 요건 그냥 빼가야겠다 이거를? 이런식으로? 저기 안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꼬리색을 뽑은 다음에 그 꼬리색에 해당하는 색깔 하나 가져가면 될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이거를 끊으려는 순간 어떤 색깔이 빠졌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하피디가좀 어, 아, 끊어서 주세요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 먼저 출발할게요 아, 그럼... 그러면 꼬리 색깔 따라 능력이 다른 거야 이번엔? 뭐 그런 식이에요 지금 보니까. 애플 스토어? 잠깐만. 애플 스토어? 와우. 애플. 오 애플. 어 컴퓨터. 애플 컴퓨터. <웃음> 샤넬 향수. 와. 어 샤넬 향수 있어. 와우. 그. 와우. 안녕하세요 비살대제 케빈입니다 토미오카! 토미오카 너무 좋은데? 잠깐만 이거 물의 호흡 토미오카 기후의 능력입니다 알로 바꿔? 와우 와우 다 뽑았나? 뽑았나? 나 가볼까? 오케이 됐어! 됐어 뭐. 투디야! <웃음> 왜 이렇게 이모처럼 부르는거야? 그니 그러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웃음> 조금만 더 기다리자 너내 욕할라 그랬지? <웃음> 아니요 이미 <웃음> 하고 있었는데 <웃음> 이미 하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그런 <게> <웃음> <것들>. 있었어 할라 그런게 아니고 대단한겁지 누나 들어가요 누나 차례야 <웃음> 아니나 안들어갈래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웃음> 네 아, 진짜, 저거 시작한다 이제 아, 아직 아직 들려요 아직 들려요 안들일 때 <웃음> 미친 놈 아니야. <웃음> 오, 어디 어디서 예, 여기 여기 여기요. 제 손으로 뽑아야 돼요? 네. 그럼 뭐 헐리우드인데 그런 거 없나? 레너업 이런 거. 보라색. 꺼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헐리우드인데? 알겠습니다 아이 아, 네, 감사합니다 제셔꺼 상자에 꽂으세요? 돌려주셔야 되는 거아요 <웃음> 알았어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이거 보이죠? 잠시만요 가서 입어요 됩니다 수고하십쇼 네네 와마 이렇게 많아도 되는겨? 오메 이게 뭐신겨? 오모 우와 <웃음> 우와 뭐거 <웃음> <우와. 웃음> 이쁘다! 우와! 누나. 나 마지막 하나 이 그럼? 어? 누나도 이쁜데? 누나 근데 이거 나 나비 나오거든? 우와! 그거 누나 거 아니야? 나는 근데 이름이 꽃의 호흡이야! 어 꽃의 호흡이라고! 와. 꽃의 호흡 쓰는 애가 어. 저기야 저기 이름이 뭐더라? 펜리코? 펜리코신 귀여 그걸로 패면 진짜 아픈 귀여 <웃음> 번개 아가츠마 제니츠라는 능력입니다 R R을 눌러서 바꿀 수 있으며 좌클릭 우클릭 사용 i 뭐야 간단하네 <목소리> 우와, 아, 뭐야 <목소리> 오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왜 좋아. 이렇게 많아 기술? 일곱 번째 t Wow, y 좋아. 여덟 번째. 찍어내리기 와우 어,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근데 뭐지? 무슨 기술이지 이거는? 안나가 근데 와 이렇게 우와. 우와 알았다 쓰는 법 알았다 아 준비동작이 있는거구나 오케이 생생우동 면발이 살아있는 생생우동 좋아 이게 지금 몇번이라고? 열 번째 폼이었어 좋아 좋아 열 번째 폼아 근데 이걸 언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싸우냐? 그냥 기본 공격도 이렇게 세. 어, 나이스다. 으아아아아아!!! 이럴 수가 이 녀석. 오마에 제니츠 에? 아얘 이름이구나. <웃음> <웃음> 아, 시와어제니츠데스 <와타시와> <웃음> 진짜 멋있다. 봐봐 봐봐. 병력일섬! 아, 이게 병력일섬이야? 어 그게 그 유명한 병력일섬이야 아, 우와. 우와, 너무 멋있는데? 어, 형뭐 나왔어? 너, 아아아어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오늘은 안 엮이겠지? 우리 하도 엮여가지고 그러게 설마 그러니까. 너가 또뭐 그러니까. 무슨 색이겠어 근데 너 칼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너 벌레의 어. 호흡이래 어떻게 알았어? 음, 응, 너 벌레인가봐 아니야 이게 아니라 또뭐 말을 해 벌레가 아니라, <웃음> 아이, 뭐 어? 벌레가 아니라. 벌레. 이 칼에 벌레가 깃들어 있는 거지 아그런다고너 기술 어. 하나 화려한 거좀 어, 보여줘봐 금 띄우는 거 보이지? 저게 벌레야 <웃음> 들었다 아이고 들었어? 어 역시 벌레네. 노란색, 흰색, 빗소리.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나 기술 보여줄게. 응. 음. 조심해. 응. 음. 큰거 간다. 큰거 간다. 어, 큰거 간다. 큰거 간다. 넓게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와. 벌레 맞네. 벌레네? 어, 벌레 <웃음> 맞아. <웃음> 벌레 맞네. 오, 뭐, 뭐. 형거잘 봐. 형거잘 봐. 오케이. 이거, 이거다. 일로야 뭔데! 제 병력일섬이야 병력일섬 마스터이? <웃음> 어 마스터이 <웃음> 소윤한편이 보라색일까 또? 내가 또한편어 팬... 어, 어, 여기 있네 내꺼 보여줄까? 파란색 그럼 이봐 어 우와 너 그거 색깔 잘 어울린다 너랑 그지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대단하... 우와, 우와. 예쁘지? 야 근데 기가 막힌거 하나 알려줄까? 뭔데? 너 주황색이지? 네. <웃음> 나 한펜 좀 잡고 올게 <웃음> 오늘 조졌쥬 케빈님 비 음? 빗솔님 봤어요? 왜? 제니츠 걸렸거든요? 어, 우와 너도 칼 제니츠 멋있다. 병력일섬 원툴이잖아 근데 병력일섬 걔 바리에이션이 있어 기술 하나 아니야 아 그래요? 응! 음. 그 6연격, 8연격 다 있어? 그거 있는 거같아 아이고 아 진짜? 근데 제가 한방 맞아봤는데 별로 안아프더라고요 그..래? 잠깐만 음? 기술님이 노란색, 흰색 케빈님이 노란색, 파란색 뭐야 얘 어디갔어? <웃음> 이거 바로, 저기야! 시그부야! <웃음> <웃음> 아 그렇구나 <웃음> 근데 한편 패나 차렷 <웃음> 왜? 잠시만 시엔님 차렷.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 차렷. 시엔님, 잠깐 잠깐. 제가 갔지. 시님 제가 몇 명만 죽이 해주면은. 네. 제 검을 드릴게요, 그냥. 검을 준다고요? 네, 이거 토미오카 기유예요. 저 소리의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리와 물의 호흡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시엔님. 아, 소리 호흡. 음. 이 사람 얼마 안 나오고 팔 잘려서 주 잘려가지고. 파란색 귀 막아. 옅듣네 캐빈 예. 썰도록. 우와. 아, 살려, 살려, 살려. 차렷. 차렷. 야형왜나 잠시만 이거 뭐? 말주노초 바람 차렷. 벗꽃칩시다 <웃음> 저거 뭐지? 벗꽃칩시다 미친 거 아니야? 아무도 안계으면좀 곤란하달까요? 자꾸 이러시면 저. 아주 삐뚤어져버릴지도 몰라요 어 잠깐만! 사람을 쳐버리면 <웃음> 어떡하나요? 아이 아, 죄송합니다 아이 스킬을 몰라서 아직 써보고 있었는데 야 칼이 이쁘시네요? 어 칼이 어 투리님 것도 이쁘시네요 이름이 뭐신가요? 이름이요? 네 이름 저랑고크래요 랑고쿠? 사실 제가 이 애니를 하나도 안 봐서 병력 이선밖에 몰라요. 저도요. 혹시 색깔이 무슨 색이신가요? <웃음> 어 아직 아 아직 세팅이 안 됐구나 색깔이. 예. 저는 흰색이 뜨면은 이거는 노랑색이시네요. 네. <웃음> 두진이 빨간색이시네요. 아 저희는 다행이다. 안전하게 뭐 어. 가시는 거 어떨까요? 아, 좋죠. 마치 저번처럼. 아, 그럼요. 저희 끈끈하게 마지막에 이쁜 데미를 장식하지 않았습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번 그래 보도록 합시다. 근데 사람 본적 있으신가요? 나본적 없네. 이 님이 <웃음> 쪽쪽으로 네. 가면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요. 좀 있다 뵐게요. 네, 좀 있다 뵐게요. 저요? 파란색이요. 음. 아 혹시 죄송한데 병이 있으신가요? <웃음> 혹시 지병을 갖고 계신 건 아닐지 여쭤보고 <웃음> 싶습니다요. <웃음> 아, 오 랭고크구나. 무슨 색이지 물어봤는데 좀 랭고크부터 아, 보면 어쭈. 오, 쟁소리 난다. 물리 잠깐만 요 있었어. 아 근데 참 체력이 깎이? 안 깎이 했네? 저 제안할 게이스니다 뭔데요? 벚꽃 칩시다 벚꽃 <웃음> 칩 <웃음> 우리 <웃음> 저 사람부터 자르려좀 위험한 사람 같은데? 아 그렇죠 맞을 위험하네 2디님 네? 응? 어? 우리 맨몸으로 싸우자 <웃음> 그래 우리 체력과도 높아 지금 비쏠림 비쏠림 음. 한 패나, 한 패나 물방울 소리 세번 나기 전에 나와야 돼. 한 번, 두 번, 나 이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한 패나, 이제 세 번째야. 죽었다. 용서 없다. 구번 꺼내 간다. 지금, 라미가 흰 준데, 라미가 흰색이구나. 흰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라미가 흰색이지, 왜냐면 일곱색이니까. 일곱 명이에요? 네. 일곱 명이에요? 응. 어, 그리고 2D가 빨간색이구나. 어, 싸운다! 싸운다! 찡찡! 찡찡! 찡찡! 싸운다! 어,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싸운다! 와! Wow. 도주기 나도 빨리 한 펜이 찾아야 되는데. 연비야! 얘들아! 어 미안해. 미안해, 연비야. 아, 쳐서 미안. 근데 혹시 한 펜이 본적 있어? 언니 못 봤음. 못 어, 캐빈님 혹시 라미나 2D 본적 있어요? 라미 2D 요쪽 방향으로 가야 돼. 요쪽, 요쪽. 어, 라미 무슨 색임? 2D로? 라미가 라미가 흰색이고 2D가 빨간색이야. 아~~ 너 주황색이니까 초록색이면 너 CN이 잡아야 돼 주황색이면 노란색을 잡아야지 왜 초록색을 잡아? 그렇구만 너의 목표는 빗소리다 <웃음> 아! 아따가 와! 와! 우우어 도망가는 중 계속해서 열심히 도망가는 중나 절대 못 잡는다요? 니 <웃음> 언니 노랑이지? 아 근데 랭고쿠가 무슨 캐릭터예요 랭고쿠가 우마이 그거 영화 나왔던 불... 호흡하는 앤데? 아그친구예요어나고좀 어어어 안어울리는데? 어흐 <웃음> 안어울려? <웃음> 그래도 야빨간색은 어울리네 우와 야 저거 어떻게 잡냐 오늘? 우와 라미도 날아다녀 어 일단 와 대박이네 혜빈 노랑 <웃음> 협상을 잠깐만? 하도록 하지. 잠깐만, 비서님 <웃음> 잠깐만 있어봐요. 어, 어 일단 어어 어. 어, 이렇게 어, 되면 어. 어 케빈 노랑 파랑 그리고 연비가 파랑색이야. 아 들어봐 어. 케빈님이 노랑 파랑 어 연비 누나가 주황 파랑 연비가 주방 둘중 하나가 파랑이. 아좀 <웃음> 조용히 해보라고 생각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해보라고 생각 중이니까. <웃음> 어, 어, 둘, 생각해봐 생각해봐 둘 중에 하나 파랑 지금 흰색 달고 있는 사람이 아 어떡해 어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해 한펜아 한편. 주황색이 3명한테 있어 한펜 어디 갔어 한펜이 어디갔어 한펜한아 차렷 한펜 차렷 한펜 차렷 차어 녀석 진짜 놓치지 않을거야 이번엔 나잘못쓰니 <목> <목 warn> 아이씨. 타이밍 맞춰서 도중에 쓰는거 봐저 녀석 너 배고플 때까지 따라다닌다 형 응? 나, 살려, 나 차려 나 차려 나 차려 응응 차려 형 파란색이고 형 누구한테 쫓겨 나시앤이한테 쫓겨 시앤이시앤이 지금 빗솔리한테 내가 넘길 수 있거든? 아니 근데 중요한게 에너지가 좀 많이 달고 있니? 에너지 나 개많이도 알았어 아까 갇혔을때 나 죽을뻔했어 아 그래? 형이 날 쏘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어, 어. 어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어. 그냥 이런식으로 가면 우리 양숙돼 흐흐흐흐흐 <웃음> 이미 우리 양숙이야 우리 엮여있다고. 우리 어떻게 맨날 엮이냐고 야 너가 다음번에 나 잡는 색 되면 어. 네가 차렷 안할것 같아? 아 나는 나는 안한다 이제 그 배를 끊자 아 차렷 금지? 어, 차력 금지. 진짜 오늘 손 어. 잡아? 어, 나는 열총샷을 할게. 열총샷. <웃음> 아, 자, 장난 이거 아니고, 장난이고. 아니고. 어, 오늘 어, 손을 어. 잡고, 어, 내가 빨간색 잡으면 되지? 흰색 잡아야. 돼. 너가 흰색 잡아야지. 그럼 내가 라미님 잡는 거거든. <웃음> 그다음 투디 형. <웃음> 어, 투디 형 오늘 스킬 봤어? 개사기야. 잡을 오늘...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래 맞아. 너밖에 없는 그러면... 거 맞냐 근데? 진짜 나 잠깐만. 이동 스킬 개많아 너 이동 스킬 그 공중으로 뜰수 있는거인지 한번 보여줘봐 나비처럼 날아서 저처럼 쏜다 이거 오오 근데 음. 저 정도 저기 있는 저 정도의 높이에 너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아 충분히 올라가지 가봐 올라가면 합격? 음. 잠깐만 내가 이거 효과음 좀 내줄게 어 오케이 땡 이제 음, 본판 들어가겠습니다. 음, 올라갑니다. 음. 야, 오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고 너는 날칠수 있고. 아아 <웃음> 아, 미안 자극해서 미안해. <웃음> 미안. 너 지금 어, 나 가했네. 자극했냐? 아 미안. <웃음> 너 평생 거기 살 거야? 아니면 나 도둑 고양이?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너 도둑 고양이야? 오늘 완전. 히 올라오네 나도? 나도 올라오네? 한편아? 같이가 싫어 야 좁아진다 한편아 여기 어 안으로 들어갈게 음. 꺾 왜? 좌회전 야야 그만 죽여 그만 죽이라고 미안해지도 않아? 미안해지도 않아? <웃음> 너무 재밌잖아 한편아 너무 재밌잖아 한편아 이 재밌음을 어떻게 할건데 우리 재밌음? <웃음> 어떻할 건데? 어떻할 건데 이 재밌음을? <웃음> 응? 아니 협상 다봐고 어, 이게 제일 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 어디 갔어? 아얘또 어디 야왜 <웃음> 아, 이렇게 또 행동은 빠른 거야? 그리고 기술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편해 이 캐릭터. 아 어! 와. 야 이거 에너지 다는거 봐쟤 지나가면 어? 형도 <목소리> 지나가면 <목소리> 진짜 수이꼭 잡고 싶어요 그럼 이거 소 들려줘 <목소리> <목소리> 시인 시인 님. 체는 나와. 데니 나와. 우우. 와! 예아 시인 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인 님. 잠시만요 대빈 님. 저 오늘도 빗솔리생겼저 오늘은 안 돼요. 때문에 가야미아야야야왜 때려? 왜 <웃음> <웃음> 에 <뒤에, 케빈, 뒤. 웃음> 그랬구나 <웃음> 이동기가 없구나 나는 뭐 다른거 없어? 정말? 이게 다야? 나 진짜 이게 다라고? 정말? 케빈형! 쟤 야... 뛰어가는 분이 못쫓아와 쟤 이동기가 야... 없어 이게 다야 <웃음> 뭐... <웃음> 어쩌다 이렇게 된걸까? 뚜르디나 이동기가 없어 이동기가 없어? 근데 케빈님을 잡아야해 쫓아가질 못해 근데, 근데 날 잡아야 되는 빗솔님이 병력일섬이야 아 진짜? 어 어렵다 아 그래서 시앤이 그냥 보내주려고 너무 불쌍해서 죽어 주작 좀탄력할 탈락할... <웃음> 아니야 이 사람 게임 야, 접나봐요 우 게임 접어요 시, 시앤아 아 죽여라 죽여 야하 사나이~~ 눈물~~ 약하다 욕하지마~~ 와하아 귀살대 굿즈 귀살대 복장 팔아요! <웃음> 파트당 3,500원! 이야! <웃음> 싸다다! 인생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마 시에나! 귀살대 굿즈 팔아요! 아 귀살대 복장! 아 초록색이다 초록색! <웃음> 여러분 제가 초록색입니다 <웃음> 여러분! 여기가 야, 바로 초록색입니다 미안해. 여러분. 내가 뽑은 건데. 야, 네가 비네. <웃음> 음... 아유 여기가 안 돼. 초록색이다, 초록색. 아, 잠깐만. 아, 여기로 왔네. 와. <웃음> 죽었네. <웃음> 어, 안 돼. 비둘리가나 잡는 라미야, 빨리. 라미야, 빨리. 라미야, 나한테 <웃음> 시간이 없어. 라미야, 이리 와. 라미야. 평. 라미야! 그렇지. 어? 연비님도 가실 시간입니다요. 아니야, 난 아직 살아남 네. 안 돼. 우리 잠에 이렇게 더 빨리 갈수 없다고. <웃음> 어, <이제 나네. 웃음> 야, 우리 삼파전이다. 야, 우리 삼파전인데? 어. 어. 한편이도 죽었어? 한편이 죽었지. 그럼 투디님, 저 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어, 무슨 약속했는데 둘이? 어? 노랑색이시네요. 투디님 <웃음> 빨간색이시네요. 아 다행이다. 저희는 뭐 어. 끈끈하게 가시는 거 어떨까요? 아 좋죠 마치 저번처럼 아 그럼요 저희 끈끈하게 마지막에 이쁜 배미를 장식하지 않았습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우승은 <웃음> 주님에게 아주기로 진짜로? 어? 어, 그런 약속했어요 저희? 네 그럼 빗솔림을 찾아 죽으셔야 되는데요? 아 그럼요 진짜로? 진짜로? 야 그러면은 죽는 거 상관없이 그냥 칼을 받쳐 하나를 아 그럴까? 지금 저한테 쓰레기같은 시에니카라고 <웃음> 병력일섬 있거든요? 아아 어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아니 뭐 약속한거면 뭐어 그럼 병력일섬 왜냐면...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 여기 있습니다 어 근데 너근력 큰일 이 없는데? 그랬나 우리? 어 그럼 그럼 어! 우왁! 어! 부다 2D 준비됐나? 준비됐다 샷! 이게 바로 물의 호흡 어 안돼 안돼 우와 좋아 어 쿨타임 쿨타임이에요? 쿨타임이에요? 어 뭔데? 나 뭐임? 나 왜.. 어이? 안돼 안돼 어 일단 이거 써주고 아이야 기술 찾느라 정신이 없어 그냥 뭔가 도망가지. 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디야? 어디서? 다 똑같잖아 이거. <웃음> 이거. 똑같은데? 원래 병력 일섬이 그런 기술이야. 어디갔어? 어, 안 되겠다. 나 이거 못 쓰겠다. 나 이거 못 쓰겠다. 아 잠깐만요. 나 이거 못 쓰겠어요. 잠깐만요. 어디 있어? 일로 오세요. 고기 먹지. <웃음> 이야 물과 불의 싸움이다. 어디 있어? 예! 예! 일이와이야신아남와 거야 와와 이리와! 이돼일 이리와! 이리와! 이와아리와 이리와! 이와이씨와 이리와! 이리와! 와이와이 제발 제발 타이밍 타이밍 제발 타이밍 타이밍 한번더 아! 워 씨. 와! 이거 겁하다. 도망간 게 아니라 튕겨 난 건데요? 아, 그런거예요 죽어! 죽어! 이야! 비개로! 나이스! 네. 아니 이거 진짜로 그냥 병력 일섬이 그냥 사기야. 맞아, 저 너무 사기야.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그렇게 병력 일섬을 외치는 거야? 할머니가 왜 병력 일섭? 아, 병력이... 아 그거 병력이... 영감 바시는 칼을 뽑지 않으려고 했건만 그거. 영감은 내 다시는 지옥 도포로리... 참마도를 <웃음> <웃음> 뽑지 않으려고 했건만. <웃음> 콘텐츠 하면 할수록 악연이 생기는게 빗소리 CN이 악연 생기고 나랑 한편이 악연 생기고 있거든 맞아 지금. 나도 투디 형두번 죽은 것같거 두세 번? 아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이거? 그지 않냐 투디 야 나랑 케비이형좀 심해 아 <웃음> <웃음> 그래도 소리의 호흡 넣은 새 누구냐고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았다그 어, 눌러주시고요 <웃음>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